네, 어, 언니들이, 언니들 응원을 와줘가지고, 정말 뭔가 더 화목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감동이에요. 언니들이 이렇게 와줄 지 몰랐는데, 그리고 진짜 비밀리에 진행된 거, 언니들이 진짜로 마지막인 거, 이렇게 좀 축하해주러 와,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진짜 와줬다고 하는데, 너무 고마워요.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었나봐요. 진짜. 그리고 어벤걸스 2021년의 마지막 목요일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정들이 저에게 보내준 메시지 만나볼까요? 자, 이걸 좀낮추록 하겠습니다. <웃음> 어밥목자님께서 저는 오늘 고등학교 졸업한 우정입니다. 누나 때문에 매주 목요일 웃고 공부도 열심히 할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생하셨어요. 다른 방송에 나와도 꼭꼭 챙겨보고 응원할 테니까 우지소녀입니다. 화이팅! 뽀삐 매주 목요일 위로해줘서 고생했쌍이라고 해주셨어요. 어, 아니에요. 저도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 곁에 이렇게 올수 있어서 제가 더 행복했습니다. 1년 동안이나 여러분들 곁에 있었는데 이제 목요일마다 저도 목요일 10시가 되게 그리울, 그리울 것 같아요. 그린 님께서 행복 에너지, 요, 정, 행, 행복 에너지 요정상 뽀비야 언제나 활기찬 에너지 덕분에 행복한 목요일을 마무리했어. 매번 지친 퇴근길 발걸음도 웃으면서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다음엔 우리 오스카에서 만나는 거 잊지 않았지? 기다릴게 사랑한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제... 진짜요? 제가... 와, 정말 뭔가 저로 인해서 퇴근길이, 지친 퇴근길이 행복하셨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할걸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아까 했던 말 있죠? 지나간 일을 후회하면 뭐합니까? 있을 때 잘해야죠. 지금 오늘 하루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린님. 그리고 뽀요일님께서요. <웃음> 목요일이 아니라 뽀요일이에요. <웃음> 어, 뽀뱅걸스 영원한 호스트 뽀비와 수고하신 스태프분들께 이상을 드립니다. 나 이제 목요일 밤에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상. <웃음> 귀여워. 위상은 매주 저의 목요일 밤을 책임지시던 신이 내린 글솜씨로 훌륭한 대본을 만들어주신 작가님들과 혹시 속에 인격이 여러 개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연기력으로 대본을 소화한 호스트 인뽑비 자영이 이제는 방청객까지 겸업하시는 감독님들 외에 모든 스태프분들 보내기 아쉬운 마음으로 이상을 드립니다. <웃음> 이게 뭐야. 뽀뱅걸스 <웃음> 안방 1렬 시청자 김이원이라고 해주셨는데, 아, 아, 아, 뽀요일 분야, 아, 잠깐만요. 아,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요. 김이원, 그러니까 이게 뽀요일님께 아니라 김이원님 건데, 제가 그 위에, 그 뽀요일님 건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김이원님의 사연이에요. 어, <웃음> 어, 너무 감사해요. 쌍 <웃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 신이 내린 글솜씨, 이거는 정말 제가 인정합니다. 저희 작가 언니들이 매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이 대본을 짜면서 진짜 힘드셨을 텐데, 한 한 번도 대본이 지루했던 적이 없었어요. 진짜 재밌게 해주셔서 저는 거기에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띡 이렇게 얹은 격이고요. 정말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들 항상 제가 어디가 예쁜지 어느 쪽이 예쁜지 그리고 항상 제가 앉으면 조명 어떻게 해야 예쁜지 이렇게 다 봐주시고 그리고 안에서 또 PD님 이렇게 보뭐 들으시면서 막 음악 이런 거 항상 딱딱딱딱 이렇게 타이밍에 맞게 잘 넣어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스태프분들의 노력과 수고를 김이원님께서 이렇게 알아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뽀요일님 거를 다시 읽어볼게요. 어벤걸스 첫방부터 지금까지 들으면서 저는 졸업도 하고 취업도 했어요. 자소서에 어벤걸스 얘기도 쓰고 그랬는데 제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던 뽀벤걸스가 오늘 마지막이라니. 뽀요일이 있어? 하루 끝을 잘 보냈어요. 뽀마워요! 라고. <웃음> 아, 요즘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뽀요일, 뽀마워요. 그냥 뽀랑해. <웃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 제 뽀뱅걸스가 자조, 자소서에도 들어갔나요? 어, 아, 정말 취업도 하셨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 뽀뱅걸스가 기운이 좋아서 그래요. 아셨죠? <웃음> 음. 자, 그럼 다음. 유별아님께서요. 어, 뽀삐와 함께한 지 어느새 1년이란 시간이 지났네요. 저녁 늦은 시간에 일하는 저에겐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는 항상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모두 잊게 만들어주고 듣는 사람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던 뽀뱅걸스였습니다. 매주 늦은 시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뽀삐에게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이 가득하길 바래요 카감님들 작가님들, 뽀삐를 소중히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뽀삐야, 고생했어. 사랑해. <웃음> 아, 너무 감사해요. 음. 아, 너무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네. 인뽀삐 사랑해 파티는 여기까지입니다. 뽀삐 사랑해. 음. 네, 여기까지입니다. 음. 어, 약간, 음, 좀,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음, 많이 실감이 안 나는데, 어, 많이 보고 싶을 것 같고요. 우리 작가 언니들이랑도 정이 많이 들었고요. 음. 형님들이랑도 정이 되게 많이 들었고, 어, 음, <웃음> 어, 어, 음. 음. 음. <웃음> 어. 일단은 그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적 여러분들에게 제가 힘이 되어드렸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음 이렇게 밝고 행복한 뽀뱅글스의 마지막에 울음으로 불돌수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 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댓글창에 어, 수고했다고 해주시니까 제가 뭘 수고했나요? 그쵸? 여러분들이 다 해주신 건데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웃음> 아 너무 정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 덕분에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진짜로 모두모두 사랑해요. 하트뿅뿅 하트뿅뿅 네, 우주소녀 다양의 어벤걸스. 오늘 생방송 보쇼로 함께 했는데요. 아쉽지만, 이제 정말로 뽑벤걸스의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웃음> 아, 네. 잠깐, 언니가. <웃음> 셨어요 <웃음> 와, 제가 또 장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로즈데이에 태어나서 제가 장미를 진짜 좋아하는데 언 니가 이렇게 장미를 사셨어요. <웃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저못 헤어지겠어요, 감독님. 우리 한 시간만 더하면 안 돼요? <웃음> 아 진짜 안돼요 우리 1페이지부터 다시 시작해 요즘 못 가겠어요 아 진짜로 어 오늘 어떻게 헤어져요 이거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뭐든 이거 청원 올리세요 <웃음> 아 청원 올리세요 이건 아니다 라고 여러분 청원 올리세요 이제 목요일은 어떡하냐 라고 감독님 그래요 그래요 그쵸? 감독님들도 이거, 저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매주 목요일에 뽀삐 목소리를 못 들으면 어떡하냐. 카메라 잡을 맛이 안 난다. 라고, 따끔하게 네이버! 듣고 계세요. <웃음> 아니요.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이 감정이 격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 아쉽지만, 이제 정말 뽀삐 뽑은 걸의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마무리해요 우리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뽑뱅 것은 는 끝났지만 우린 계속 만날거니까요 여러분 뽑기 잊으면 안돼요 아셨죠? 그럼 저는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만 안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고 우주소녀의 이을리 들으면서 마지막 인사할게요 오늘 듣는 모든 음악은 뮤직의 바이브 오뱅가스 플레이리스트에 업데이트가 되고요 화면에 보이는 프로필 사진 놀자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우주소녀 다양했습니다. 우리는 어벤걸